이제 67쪽 63효를 보시죠. 6, 3은 포이 수루다. 정전은 이렇게 줄을, 토를 음, 달고, 주자는 6, 3은 포수라. 이렇게 다는 거예요. 정전은 포 다음에 주격투를 살려서 포한 것이 수롭다. 수하다. 라고 불리한 거고, 육삼은 포수라, 수를 싸고 있다.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. 삼은 이 음료, 불정, 부정이 거비하고, 우절근어상하야 비는 수도 안명이요, 궁사나무이님, 극소인지 정상자야람 기소포충모려의 사남부소 불지하니 가수치야람 이음거양이 불중정하니 소인이 지여 선선이 이는양람 고로 이포수지 상이나 연이나 이기 미발 고로 무중구지 계람. 상할포수는 이 부당할세람 음료 거비하야 이 부중 부정하니 소위 가수자는 저 부당구야니 서부다흥이는 소위 불이도야람. 이제 육삼효의 위치를 가만히 보세요. 어떻게 됐습니까? 이제 네개의 끝자락에 있고, 음효의, 어떻게 보면, 그 끝자락에 있는 거고 바로 위에는 양효가 버티고 있잖아. 육사함이 그죠? 그래서 내에서 외로 뛰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육사함은 포수로다. 포수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포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것만 쌓고 있다라는 거죠. 이그 사람은 지금 왜 그렇지요? 육삼이니까 이게 양효도 아니고 음효이면서 삼이라는 양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중도도 못 뛰고 바른 길도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비색할 때에 어떻게 보면 꽉 막히게 하는 우두머리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몸에 진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러운 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 밑에, 흉하다, 뭐다, 이런 말은 필요가 없지, 그죠? 그 자체가 바로, 흉한 거고, 악한 거고, 해서는 안될 거니까. 그렇게 보시면 돼. 3은 이 음유, 부중, 부정이 겁이 하고이 육삼부는 음유의 자질로써 중도도 못 되고, 저, 바른 길도 가지 못하면서, 꽉 막히는 비색한 그런 세상에 처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우절근어사 또 바로 위로는 어떻게 보면 윗사람들하고 가까이 인접하고 있어서 비능수도 안명이오 궁사남이니 능히 도를 지키고 운명을 편안히 여기지 못하여서 궁사남, 논어에 소인는 궁사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이 궁은 궁지에 몰리게 되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. 남자는 범나발 남, 넘칠 남자인데 넘친다는 것도 여기서는 물로 표현했지만 사람의 도리 가지고 말할 때할 짓과 안할짓 넘어서는 안될 짓이 있는데 그 길을 막 넘어다니는 거예요. 못 할지 다른 그런 사람인그 근데 궁사 나무이가 되게 되는 이유는 그 수도 안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 극소인지 정상자라 극도로 소인들의 소인배들의 심정과 상태를 표현한 말이에요. 기소포축모려 사남무소부지하니 가수치하 그가 그 포축모려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는 그꾀할모자와 생각몇자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생각들이 사남무소부지 그 사악함이 넘쳐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, 이르지 않는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가, 수치하라. 이거 내가 점쳤을 때이 괴가 나온 뭡니까? 지금 내 마음속에 온통 악한 아, 생각만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렇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구쳐먹지 않고는 그 밑에 말한 대로 수치스러운 일이다. 부끄럽다 이거예요. 수치스러운 일 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당당하게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. 이음 거양이 불중정하니 음으로써 양의 위치에 거하면서 중도도 청도도 못 가고 있으니 소인이 치여 상선이 미는 나라. 이 소인이 뜻으로는 상선, 선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고자 하지만 미는. 아직 상처를 입히지는 못한 상태예요.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. 고로 위 포수기상이나 그래서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상 본인은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불리한 거예요. 그러나 이기 미발거로 아직 겉으로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 흉구지게라. 슈가다라든지 허물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계선은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주자는 이렇게 풀이하면서 아직 흉부지사를 안 붙였으니까 여기서 마음을 고쳐먹으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. 그런 희망으로 주석을 붙인 것 같아요. 상활호수는네부당랄세라 상에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그자신이 처한 미치가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. 음이와 컵이 부정부정하니 차질은 음이면서 유약하고 또 상황은 비색한 때에 있으면서 중도도 못 가고 정도도 가지 못하니 소위 가수자는 하는 바가 부끄러움,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처 부당과 그 처한 것이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처부당이는 합당하지 못한 자리에 처하게 된 것은 소위 불이도야라왜 그러냐면 도로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도에 어긋난 생각, 도에 어긋난 짓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. 그 끝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풀이지요. 소위 불이도야라 도로 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.